안나오으면 좋겠어. 안 나오다가 요 근래 나오는 거잖아. 근데 네, 적당히. 뭔가 뿅딴다 사랑이라 표현하고 살고 싶었지 근데 여자도 왼정 신은 아닌 것 같아. 기분이 좋아.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몽롱한 기분에 홀딱 넘어갔다 그래. 아까 우리 할아버지 부적 내려주신 거 봐봐. 둘다 이게 획이나 이런 굵기나 비슷해. 코드가 맞아. 앞으로도 잘살수 있어요. 나는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리겠어요? 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어.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항상 터만 봐가지고 <웃음> 제가 할아버님께 궁합을 <웃음> 한번 궁합. 네, 그 궁합을 불러드릴게요. 음. 궁합 한번 봐주세요. <웃음> 선생님, 웃겨! 많이... 짤랑짤랑 하다 아... 짤랑짤랑 하다는 건 뭔가 둘이 손벽이 맞아야 소리도 나듯이 아직까지는 좋다 남자가 더 좋아하나요? 여자가 더 좋아하나요? 남자가 아직 좋아하지 뭔가 뿅 딴다 나이 차이가 많이 아... 나서두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사랑은 하는 거 맞아요? 사랑이라 표현하고 살고 싶었지 그러고 살아야지 삼신 할머니한테 빌고 살아라 오... 하신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몫이긴 하지만 그래야 살수 있다 여자의 진심은 뭐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아리까리에 응 아리까리 근데 여자도 왼정신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또 빠질 수가 없어 어. 한잔해 네. 네. 우리가 술을 한잔 먹어봐 네. 네. 우리가 어때? 알달달 기분이 좋지 아 그런 상태인가요? 기분이 좋아 어. 와. 아 여자나요? 어 그러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 평소에도 그런 상태인 음. 말씀이시죠?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든지 좋아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이뻐하고 감싸고 하는 사람은 또호감을줘 오는 어... 그리고 아버지 자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기의 음... 남편 자리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웅롱한 어... 기분에 홀딱 넘어갔다 그래. 앞으로도 잘살수 있어요? 응. 음. 살 수는 있어. 근데 이게 태격태격하고 살아야 살수 있다. 근데 이거 떨어진 건안 좋은 의미 아니저 주워줘봐 빨리.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 제가 이거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을 음, 드게요 음. 옛날 그 뭐지? 해성국 씨라고 아세요? 아 어, 알아요. 그분이 결혼을 했어요. 아 어, 진짜요? 근데 24살 연하라 결혼을 했어요. 완전 어? 띠동갑이네? 와. 근데 코드가 맞아. 어. 비슷해. 아니 저는 홍상수, 김민희 그 이후에 이렇게 나이점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응, 처음이거든요? 응, 응, 응, 응. 그래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어. 숫자에 불과하니까 우리 최선국 씨 파이팅해서 빨리 우리 삼신아엠한테 빌었으면 좋겠다. 아까 터줄게 했 내가 할아버지도 응, 그쵸, 사랑하고 그죠. 있다고 어 있어 하는데. 있어 있어. 자기가 보호받고 사랑받는 느낌이야. 봐봐. 아까 우리 할아버지 부적 내려주신 거 봐봐. 둘다 이게 획이나 이런 굵기나 비슷해. 이 위에가 최성국씨 거예요 이 밑에가 배우자 짜리 근데 살아온 세월이 길잖아 이 사람은 짧아 근데 이만큼 비슷해요 성향이 비슷해 근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성향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잘살수 있어 근데 아까 할아버님 왜 삼신 할머니 얘기를 해 주셨어요? 서주 대감 할아버지지만 신들끼리 대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각자 관장하시는 업무가 다로 있어요.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는 아이를 점지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네. 근데 이분을 딱 보니 삼신은 앞을 서야 이분들더 돈독해져. 아이가 네. 생겨야 네. 이혼이나 공방의수가 없어지면서 네. 더한 가정을 끈끈하게 더잘살수 있는 거죠. 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몇 명까지 좀가지까요 나는 둘까지 봐요. 어. 나는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리겠어요? 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어. 이 부부한테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조심해야 될 점은 너무 안나아으면 좋겠어. <웃음> 안 나오다가 요 근래 나오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적당히 왜냐면 이게 좋은 시선과 나쁜 시선이 같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둘만의 사생활도 있을 거고 연예인 삶보다는 일반 부부의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나는 이두 부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장점이 있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잘 맞을 수 있거든 어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 나